모델 지현정 이름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지현정은 장윤주, 송경아, 한혜진과 더불어 통 모델 중한 명으로 모델계에서 인정받는 셀럽이다. 지현정은 게시 끝에 나와 자신의 살들 즉 몸매와 피부관리 비법을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한 모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다. 모델 지현정 프로필 출생 1986년 2월 28일 지현정 나이만 31세 고향 서울 지현정 키 176cm 소속사 S팀 지현정 학력 동덕여자대학교 스포츠 모델 학과 졸업 대비 2002년 잡지 보급걸 모델 사이트 지현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팬카페 모델 한혜진과 지현정은 범접할 수 없는 각선미를 뽐내는 모델이다. 끼리끼리 논다고 했던가 이들은 실제로도 절친이라. 한혜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맙다. 현정아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한 적도 있다. 공개된 사진 속 한혜진과 지현정은 맨발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굴욕없는 다리 길이를 자랑하는 특급 몸매다. 지현정은 옷을 잘 입기로 소문나 있는 패션러분한 자태가 돋보이는 모델이다. 언제나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낸다. 한혜진은 그 누구보다 솔직한 연예인 중한 명이다. 모델 한혜진이 야구 선수 차우찬의 열애 사실도 재빨리 인정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한혜진 성격 때문 아니나 싶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한혜진은 차우찬과의 열애에 대해 만난지 정말 얼마 안됐는데 열애설이 났다고 말했다. 한혜진은 또 계속 행복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열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혜진 열애설은 사실 차천찬이 아닌 정현모와 먼저 있었다. 물론 루머였지만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돌의 분위기에 한번 정도 다들 의심을 해봤을 거다. 전현무는 한혜진 차우찬 열애설에 대해 좀 창피하기도 했던 게 요즘 부드러워진 한혜진이 나 때문인 줄 알았다고 너스레를 떨며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한혜진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는 절친이다. 한혜진은 나 혼자 산다. 9일 방송분의 발리에서 모든 촬영을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했다. 이곳에서 우연히 촬영 스케줄이 겹친 모델 후배 지현정과 함께 했다.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인 만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한혜진은 차우찬과 열애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엄청 스트레스다라고 입을 땐 한혜진은 사실 정찬과 관계에 확신이 섰을 때 주변에 소개해 주고 싶었다. 그런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중에 알려졌다.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감당이 안 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한혜진은 모델이란 직업이 다른 연예인들보다 대중에 노출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관심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런 한혜진의 마음을 읽은 듯 지현정은 우리 직업이 다른 스타들에 비해 주목받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혜진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현정은 장윤주, 송경아, 한혜진, 김재욱, 등과 함께 패션모델 오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 있다. 당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린 톱모델 출강기념 간담회에서 장윤주는 외국에선 케이트 모수나 나오미 캠벨 등 모델의 사진을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은데 국내에선 처음이라면서 나도 오랜 생활 모델을 하면서 사진들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담아보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출판 의의를 밝혔다. 톱모델은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은 모델 5명의 활동과 활약상 무대 뒤 이야기 이들을 바라보는 스태프들의 시각과 평가 등을 담았다. 패션 외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은 장윤주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톱모델 다섯 명이 이제껏 어떻게 활동해왔고 어떤 일들을 어떤 사람들과 했는지 모델 스토리를 담은 책이라면서 함께 일한 수많은 스태프들이 이야기해주고 평가해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봐도 납득 없지 않아 감사하고 고맙다고 미소 지었다. 표현력이 뛰어난 모델로 손꼽히는 송경아는 이날 스태프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다. 스태프들이 우리를 보는 객관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다면서 책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원고를 봤다.